네,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레이팅 씨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가상화폐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요. 어, 특별히 어, 이제 전통적인 시장에서 큰 악재라고 볼수 있는 이제 페이크 뉴스들이 한 가지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래그 인해 빠진 것처럼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은 비트코인 현물매도가 조금 많아지면서 7천 달러선이 무너진 내역들이 한번 있었거든요 에, BR 인덱스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BR 인덱스는 요 40.84포인트로 시작해서 4.63포인트 하락하며 36.2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오우! 9월 5일 오후 6시서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였거든요 그리고 9월 6일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2차 하락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6,400달러 대도 이제 뭐 충분히 좀 지키고 있었지만 6,100달러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조금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 그래도 일요일날에 뭐 이렇게 좀 하락폭은 다시 만회를 하면서 현재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6,400달러 대에 한번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7200달러로 시작해서 이제 주중에 700달러 가까이 하락하면 6460달러까지는 이제 버텨 왔었는데 일요일날 다시 6,400달러선도 무너지고 잠시 좀 내려갔었다가 현재는 6,400달러선 다시 회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초에 290달러선이었는데 었 주중에는 70달러선까지 빠져서 220달러에 거래가 되다가 주말 사이에 또다시 한번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20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난주 가상화폐 동향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슈도 많았던 만큼 가상화폐 등락이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잠시... 이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별로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개별 종목성과 네. BR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 30개인데요. 어, 그중에서 엔진코인만 5.23% 상승했고 레드코인도 0.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28개 종목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18%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30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더리움이 22.60% 하락을 하며 가장 큰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별 흐름을 함께 보셨습니다.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 네네. 또 잠시 후에 이슈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네. 선물 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어, CME 걸어서 네. 현재 9월물 보통은 이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최근에 드라이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되면서 현물가격이 빠지며 선물가격 또한 현재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거래소 현재 6월물 140달러 하락하며 현재 6,25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BOE 거래소 147.5달러 하락하며 6,25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말 사이에 아니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중 사이에도 많은 좀 혼란을 겪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그러나 큰 악재라고 여겨졌던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뉴스도 페이크 뉴스로 판명이 나면서 그래도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규제에 대한 틀들이 잡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흐름 살펴 박부의 이제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슈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등락이 많았던 한 주였었는데. 네. 그 뉴스가 페이크 뉴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지 좀 살펴 주시죠. 어, 월스트리트 네. 이제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이제 서클을 통해서는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 이어서 한 2주 전쯤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가 아직은 규제가 구체화되지가 못했고 그리고 불분명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데스크를 현재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수탁 서비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기사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ully rejec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다. 여기 not going to fully reject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처럼 네. 이제 전부 다 거절하고 철수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어 골드만삭스가 암호폐 화 트레이딩 데스크 철수한다. 음. 전부 다 포기한다.라는 네. 식으로 좀 확대 해석이 많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했습니다.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의 CFO 마틴 차베스가 어,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대응 기사를 내보내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를 개설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뉴스는 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면서 네네.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또 관련된 이 투자를 좀더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네, 많이 말씀을 그랬었죠. 드렸는데. 네. 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나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요 디지털 통화연구소 확대 계획을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핀테크 연구센터에 대한 설립에서 여기 이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난징시 난징대학 그리고 장수성은행, 중국인민은행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무역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출시를 앞두고 어 공식적인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은행 간의 효율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이 개방이 좀 확대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자산운용사 최대의 공룡이라고 할수 있죠. 블랙록도 네. 가상화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록에 대해서는...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데 전단팀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한번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현재 ETF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ETF 출시가 확정된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기는 합니다. 다만 ETF를 출시하게 되는 데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데 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함께 손잡고서 만들 ETF는 이러한 변동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투자 방향을 검토한다고 전했고요. 과거에 레리핑크 CEO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자금 세탁지수다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전단팀을 이제 구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ETF 개발까지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CEO들이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또 성향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또 이란과 유럽에서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었습니까? 네. 이란에서는요. 네. 지금 이제 채굴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래 증명 방식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연산 능력을 통해 이제 채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 자체를 합법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천 달러대도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란 내에서 2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하며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 이제 일반적인 경제사회 속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이란이 좀 고립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협력국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하기 위해 국가의 자체적인 암호화폐 개발 또한 현재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산업의 이제 전체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스타트업을 위해서 규제를 마련한다고 했고요. 이미 초안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라 하고 있는데 어, 이란에 이런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어,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의회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회의가 조금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냐면 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ICO거든요. 네. 근데 ICO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지금 ICO에 대한 규제를 내밀고 있지 않은데 네. 유럽에서 이제 앞장서서 한번 ICO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ICO 자체에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이제 유럽에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28개 음. 국가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런 잠재적인 이익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나 ICO의 규제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요. 현재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고 유동성이 지금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잠재적인 사기 위험까지 현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중하면서도 또 안정성 있는 가상업회 시장 동향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가상업회 주간동향 김원규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